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마켓입니다 이 시간에는 카센터 부지랑 하나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위치는 대전 내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 매매가 현재 10억에 나와 있고 평수는 음, 100평입니다 어, 내동 도솔 레거리에 위치한 레거리 음, 코너 각지에 있는 매물입니다 이카센터 부지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어, 빌딩 부지나 투자형 토지로서 한번 음, 생각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칠판으로 한번 살펴보실까요? 예, 매매가 현재 10억이 나와 있고요. 평당 한1 0 0 0만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대지는 어, 331 제곱미터인데 약 100평 정도 됩니다. 어, 대진 대회 임야로 돼 있냐면은 이게 지금 지목 전환이 안돼 있어요. 현재 그래서 임야로 어, 돼 있으면서 카센터로 어 있는 어, 근생. 용도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건축면적은 어, 39.6제곱미터 약 12평 정도 되겠습니다. 준공된 지는 꽤 오래됐는데요. 1999년 5월 6일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이나 이런 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나대지 상태에서 등록 전환이 좀 필요한 토지로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3종 일반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예, 도로 상황입니다. 도로 상황은 중로 1류라고 되어있는데 폭이 한 20에서 25m 어, 되는 네거리 코너 각지입니다. 어, 소로하고 어, 대로가 포함된 네거리 인데요. 어, 위치는 도솔 네거리 코너 부분이 되겠습니다. 음, 대전시 조례에 의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은 50% 이내 용적률은 250% 어, 내로 어, 건축행이 가능합니다. 매물 특징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음, 주 배우지에 약 2,400여 세대 이제 아파트 배우지가 있고요. 또 교통 유동량이 많고, 어, 대로대가 어, 코너, 음, 음, 음 오타가 맞나요? 네거리 내거리 입지로 탁 트인 시야 확보. 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단 이제 토지 이동이 필요한 토지고요. 어, 제가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소리가 약간 좋지 않은데 한번 그러면 지도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어, 도솔레거리 부분이 되겠고 도솔터널이 이렇게 어, 들어가는 입구에 있고요. 또 각종 주위에 보면 근린생활시설, 어, 일반 주택지하고. 또 뒤에 아파트 배우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롯데아파트가 약한 1600세대 정도 되고요. 또 코롱아파트 730세대 정도 됩니다. 합쳐서 약2 음, 4 0 0여 세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안걸네거리가 바로 아래 에 위치해 있고 어, 매물 위치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음,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평, 평상시에도 어, 교통유동량이나 또또 또 주변에 도솔산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서 아주 인구 유동력도 많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음, 그러면 은 현장에 다녀왔는데 현장 영상을 한번 연결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마켓입니다. 제가 오늘 나온 것은 도솔 레고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 이곳에 나온 이유는 어, 건물 고지인데요. 어, 거의 나대지를 보셔도 무아하겠습니다 얼마나... 나대지 건물 부지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해서 나왔습니다. 어, 보시다시피 차량 용장이 아주 많은 곳이고요. 어, 주변에는 아파트 단지에 2,400여 세대 아파트 단지가 배우지로 둘러싸인 곳입니다. 어, 도돌레 거리, 어, 폭이 약한 25m 이상 되는 거리인데요. 이곳에 위치한 어, 카센터 부지입니다. 현재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대지가 약 100평 정도 됩니다. 건물 건축 면적은 어 12평 정도 됩니다. 이 대지에 비해서 건축 굳이 건폐율이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음. 협소한데요. 그 이유는 어이 대지로 지목 변경을 해야 되는데 지목 변경이 안돼 있습니다. 가끔 뭐뭐 세금 관련 뭐 이런 혜택을 음. 보시고자 하는 이유도 있을 때 나중에, 어, 그 건물을 짓고자 하면은, 대지로 전환해서, 어, 공시지가 약 30% 이내로 생각하시면, 대지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대지 전환 비용은 약 5천만원에서 한 1억 사이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보는데요. 이, 건물 부지를 하나 어, 소개해 드릴까 해서, 이 위치에 서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삼성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치 한번 이동을 해보시겠습니다. 네, 지금의 내동, 저밑에가 내동 앞골 내거리고요 지금 제가 지나고 있는 곳이 보솔내거리 어,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이 앞쪽으로는 롯데아파트 약 음, 1600세대 네. 이상 되는 곳인데요. 곳이 위치 있고, 그, 그 뒤쪽으로는 푸른아파트가 <놀람> 위치해 있습니다. 그, 그,면에, 어, 3, 네, 대전 면포 고등학교도 위치해 있습니다. 네. 앞에 보이는 이카센터 부리가 되겠습니다. 어, 대지 약 100평. 또 건물 면적은 약 12평 정도 돼 있는데, 두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4평, 3평 남짓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물건, 어, 도로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 4거리 코너 각지에 위치해 있는 매물로서 아주 괜찮습니다. 어, 보시다시피 차량 유동량도 아주 많고요. 또 광고 효과도 앞부분이 탁 트여있는 부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직접적인 광고 효과도 아주 뛰요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물건 어, 건물 건축 부지로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매매가는 네, 현재 10억에 나와 있습니다. 평당 천만원 정도 보시면 되겠는데, 어, 사거리, 또 대로변 위치에 있는 대지로서는 어, 아주 착한 가격이,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 땅 용도를 지금 현재는 이제 어,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주변은 다 이제 대지로 전환이 되어 있어서, 어, 영업 중에 있는데 아, 지금 지목만 인하되어 있고 또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인 카센타구지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네, 앞에 보이는 네, 코너 각지에 위치한 물건입니다.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뭐 적극적으로 한번 매입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